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6회 복귀 방송입니다. 1026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 목요일날은 세수중 1에서 2수를 방송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별난카페 분석은, 어, 항상 1에서부터 직전 이차까지 복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매주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방송하는 복귀 방송 보시고 어,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 알림 눌러 놓으시고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6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1그룹에서는 어, 어, 이웃스에서 32하고 보너스 볼 34가 나왔죠. 어 2월수가 전멸을 했어요. 지난해차에 2그룹에서는 3중북에서 41이 나왔고요. 2중북에서 1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어, 12번이 나왔죠. 어 2그룹에서 2중북과 3중북이 어 1024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아, 1025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3중복하고 2중복, 여기를 잘 보시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두개가 나왔네요. 어, 3그룹에서는, 어, 5번하고 31번하고 두개가 나왔습니다. 3중복에서만 두개가 나왔네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대분류가 잘 됐죠. 어, 요 기타가 지금 어, 계속 전멸하고 있어요 기타가 그래서 다음 1차 1027회에는 어, 요 기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그룹에서요 여기가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로또용지 첫 번째는 요 어, 5우측 사선과 15우측 사선 여기가 3연멸 중인데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고 3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5번하고 13번하고 또 31번 3개가 쏟아져 나왔네요. 여기서 3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홉한 분석이었죠. 두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여기는 여기 25, 26, 27, 32, 33, 34, 39, 40, 41 여기가 필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구간이 필출로 보인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두 구간을 가져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서는 32하고 보너스 볼 34하고 또 41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 우측에서는요 여기서는 31이 나왔습니다.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만 가지고서 2등이 되네요. 그렇죠? 첫 번째 거에서 5하고 13 나왔죠. 그다음에 31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 5, 13, 31에다가 여기서 32, 41, 34하면은. 여기서 2등이네요. 로또 용지 분석. 로또 용지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어, 이번 회차에 나올 구역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꾸 그세 숫자리, 두 숫자리 거기에 그막 월요일서부터 막 그쪽으로 매달리는데, 우선, 어, 이렇게 넓게 넓게 우선 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좁혀가는 거죠. 어, 근데,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폭넓게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끝수 분석이었죠. 어, 3 끝수하고 1 끝수를 합쳐놓으면 이게 필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는 어, 여기 우측에 있죠. 어, 1 끝수와 3 끝수에서 33을 빼놓고 보면 3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3연멸 이내에서 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1구스와 3구수가 필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3구스에서 13이 나왔고요. 1구스에서는 30이라고 40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3개가 나왔네요. 아, 여기 33을 빼놓고도 마찬가지 결과였죠. 여기 13, 31, 아,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수 분석도 아주 잘 됐네요. 여기서 3개가 나왔으니까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아,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인수. 어이세 그룹이 모두 다4연별 중인데 그래서 여기 4연별 중이라서 이세 개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15번 있었어요.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4연멸이니까 신기록 중이죠. 신기록의 신기록인데 그런데 이번에 또 전멸했습니다. 5연멸이 됐어요. 아, 루토가 늘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써가죠. 이거, 이 기록상으로, 이 복귀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필출해야 될 건데, 이 많은 수가, 아, 지금 오연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연멸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몇 수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0개 수가 지금 오연멸 중에 들어갔습니다. 아, 다음에 차, 1 0 2 7회는 아, 여기를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여기, 어 좋은 수가 여기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오연멸인데 뭐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어, 다음 이차는 필출이라고 봐집니다. 어각 어, 배수들이 지금 이번 이차에 1026회에 각 배수가 다 오류가 났어요. 어, 이 다섯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4인수, 나머지가 6인수, 또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4인수, 6인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개가 다삼연별 이상인데, 어, 이 일곱 개 그룹이 다삼연별 이상이에요. 그 일곱 개 그룹의 중복수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 전멸했습니다. 그 다음 회차에는, 어, 이 그룹들을, 1027회에는 그룹들을 잘, 잘 눈여겨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이건 매주 올려드리는 거죠. 어, 이거는, 어,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불주변수가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또, 지난해 차에는 이 풀지 변수가 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어 보기가 좀 편해 편하셨을 텐데요. 어, 여기서는 어 5번이 출했습니다. 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로또 용지 분석은 6개를 올려 드렸는데요이 어, 중에서 각 배수, 배수로 아, 11, 13, 12, 11, 12,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일정한 규칙수들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모두 오류가 났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나하고 나머지는 다 적중을 했죠. 자, 다음은 목요일날 올려드린 세수 중 1에서 2수입니다. 회기 분석 자료에서 뽑았는데요. 여기 332, 35로 올려드렸어요. 원본은 38, 29, 32, 35였습니다. 여기서는 32번이 출했습니다. 어잘 적중을 했네요. 세수중한 수요. 자 다음은 아 여기서도 이 다섯 수에서 세수뽑아하는데도 많이 신경이 쓰여요. 이 8하고 29, 아 이거 이제 여기서 아, 제거하고 이제 올려드린 거죠. 근데 이거 다섯 수에서 투수 압축하는 것도 이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그 규칙 수라든지 약한 수에서 어,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아서, 어, 이 8하고 29가, 어, 이 별난카페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약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불안불안불안한 거예요. 어, 요새는, 어, 요 근래에는, 어, 그런 수들이, 어, 아주 그렇게 대거 출하니까, 지난해 차에는, 어, 1025회에는, 어, 다섯 수나 출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 이번에 자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다음은, 아 다음은, 필출 삼수크롭, 복귀입니다. 역시, 이번 회차에도, 어, 세 명이 올렸는데요. 라인님 자료입니다. 라인님께서는이렇게세 수를 올려주셨어요. 12, 17, 28. 이렇게 세 개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12, 17, 28이 어, 이게, 이 별난 카페 자료상으로는 모두 다 규칙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도 그렇게 달아드렸는데요. 어, 이 규칙수에서, 어, 일반적으로 한개에서세개까지 출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필출이라고 그러면, 어, 나머지 규칙수들은 전부 제거, 제외시켜도 되겠, 되겠다라는 그런 댓글을, 되겠다라는 말씀을 댓글로 달아드렸어요. 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12가 추렸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규칙수를 이렇 라인인같이 적중률이 높으신 분이 딱 올려주시면 규칙수로만 올려주시면 상당히 편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규칙수를 제거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거잖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지난 1차부터 로또를 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있어요. 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요 근래 또 핑크밀리 밭에 풀 정리를 좀 하고 그러느라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어, 아, 모두, 뭐, 아니,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요. 아, 하여튼, 이 별난 카페도 이제, 로또를 매주 사서, 아, 그, 확인시, 아, 확인시켜드리 겸, 어, 아, 리살 아, 생각입니다. 다음은, 아, 그, 황금날개 서울님께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세개의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1, 19, 32를 올려주셨고요. 또 하나는 19, 21, 23을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두 그룹의 중국수를 고등한수로 뽑으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올려주신 여기서는 32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올려주신 자료는, 이건 전멸을 했습니다. 여기 두 그룹의 중복수를 이렇게 고정한수로 뽑으셨기 때문에, 뭐, 이두 번째 그룹이 전멸을 해서, 이제, 고정한수도 전멸을 했겠죠? 우리 황금날개 서울님께서 아주 상당히, 열, 열의가 상당히 크셔요. 뭐냐면, 가능하면 한 개라도 가진 자료, 보여주시려고 아주 노력하시는 것과 이렇게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돼요 황금날개소원인데요 라인 님자리도 라인 임자리는 조용조용히 이렇게 월요일날 올려주시는데 적중률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 황금날개소원님은 가능하면 많은 것을 회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런 마음이 아주 이렇게 역력히 보입니다 느껴져요 느껴져요 자이번 아, 이번에는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아, 헌터 자료입니다. 헌터 자료가 1025회에 아, 흐름이 좀 끊어져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아, 그래서 아, 유튜브에 올려드린 필출 삼수, 아, 그건 적중을 했고요. 여기는 아, 169를 올려드렸는데요. 요게 아, 아, 자료상으로는 필출 할 거라고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복귀상으로 이것도 이제 타이 기록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 회차에 필출할 거라고 보였는데 여기도 써놨듯이 마음에 드는 수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냥 자료대로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게 전멸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월수를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일반 분석실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월수는요. 그래서 2월수, 2월수, 이번 회차에도 2월수가 있다면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2월수가, 아, 전멸했죠. 그래서 2월수가 이번 회차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 자유, 아, 아, 자유분석, 아, 자유, 자유로운 글 쓰는 방에다가 또, 이거를 올려드렸어요. 여기는, 어, 아, 14, 16, 23, 25, 27, 41이 대상수였는데, 이 어, 별난카페가 가진 어, 수집한 자료로는 이걸 도저히 압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게시판에 올려놓고 함께 수를 압축해보자고 여기다 올려드린 거예요. 어, 이 별난카페는 어, 여기 필출삼스크럽 운영자다 보니까, 어, 가능하면 연구실, 어, 연구실에는 여기는 어, 권리회원들만 보시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회원들도 보시라고 일반 분석실하고 여기 자유로 자유 게시판에 여기까지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 회원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건데 여기 2월 2월 수가 또 마침 올렸더니 또 여기 2월 수가 전멸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 자료상으로 필출인데 마음에 드는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자료대로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어, 글을 덧붙여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전멸했습니다. 두 개가 다. 2월수하고두 개가 전멸을 했어요. 어, 여기 169요 그룹은 다음 회차에도 여기 어, 헌터 연구실에 올려드릴 건데 어, 다음 회차에는 이제 필출할 겁니다. 이번에 어, 타이 기록인데도 이번에 전멸을 했어요. 다음 이차는 필수, 원본도 1,6,9 였어요 이거는 뭐 어, 제가 수를 압축을 잘못한 게 아니고 원본 자체가 세수였습니다 어, 2월수는 이제 어, 2연속 3연속까지 어, 2월수가 점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별랑카페는 어, 2월수는 어, 웬만하면 제, 이렇게 세수 안으로 압축이 된다면, 압축할 수 있다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요거, 첫 번째 거는, 어, 다음 이차에도 올려드릴게요. 요건 필출일 겁니다, 다음 차에는그 다음에 토론 좀 해보세요 하면서 여기 올려드린 거는 요거는 1에서 3수 매주 출하는, 거의 매주, 거의 매주 출하는 자료인데 압축이 안 돼가지고, 어, 그래서 그냥 올려드렸어요. 자유게시판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세수가 아니더라도 자유게시판이라고 그냥 가, 같이 압축해보자고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어, 41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어, 1026회 복귀 방송을, 어, 해드렸습니다. 어, 필출 삼수크롭 자료도 참고하실 분은, 어, 화면 아래에 필출 삼수크롭 바로 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그 1026회에는, 어, 제 자료가 우 오류가, 두 개가, 우류가 나서, 2월 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수, 이 별난 카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료상은필출고하면서 올려드린 거하고, 어, 이두 개가 다 오류가 나서, 실적으로는, 어, 5등이네요. 5등. 3명이 올린 자료가, 그 라인님 자료에서, 32, 아, 12가 나왔고요 또, 어, 황금날개 서울림 자리에서 32가 나왔고 어, 제가 올린 거에서 41이 나왔습니다. 어, 목요일날 유튜브에 올린 자료도 역시 32였죠. 그래서 어, 그게 중부, 저 황금날개 서울림 어, 적중한 32하고 중복이 돼서 어, 결국 5등 실적을 냈습니다. 다음의 차이는 1027회에는 어, 더 좋은 자료를 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